예수님을 기다려요 손을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기다려요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신 하느님 나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요 손을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지